蜜 i 啦 술냉입입다다 <웃음> 오늘은 우리, 뭐 먹나요? 음. 아침부터 술 먹기! 리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망 아닌가요? 리 <웃음> 아침부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요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아침에 맥주 마셨다가 아빠한테 엄청 났어요. 저는 아침에 시리얼에 술마라먹는게 소원이었어요. 옛날부터 오늘 어트윈스컴 트루~ 예아~ 사랑~ 일 얘를 나 냄새가 기가 막혀 일단 먹어봅시다 <웃음> 짠! <웃음> <웃음> 술을 씹어먹는 것 같은데? 음. <웃음> 어떻게 이런 맛이 날지? <웃음> 어, 이상해 써! 어 써! <웃음> 엄청 써요 향은 단맛, 단향인데 <웃음> 맛은 쑥이 <쓰기만> 많아네요어 <웃음> 우리 이거 토스트 먹어봅시다 이 <웃음> 촉촉하게 안쪽까지 다 숨에 들어있어요 짠! 짠! 음. 근데 이것도 써요 설탕을 넣었어야 됐네 우리가 잘못했네 처음에는 그냥 빵먹다 하다가 쓴 맛이 확 이렇게 와요 짠 음. 젓맛 음. 진짜 젓맛 <웃음> 되게 쓴 맛이 하나도 없어졌어 갑자기 그리고 술향도 계속 은근히 나면서 음.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양주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약간 요, 여기 광대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어서 설탕을 치면 이렇게 톡톡톡 냄새를 덮어줘요 톡톡톡. <웃음> 메이플 시럽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스크램브레그는 아닌 걸로 소스는 음. 응. 오케이. 자. <웃음> 짜진 목소리로 컴팍 <웃음>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아우 취하는 것 같다. 아, 이뻐 <웃음> 과일 샐러드 예 예. 상큼 상큼 예. 그리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과일 샐러드에 소스를 뿌려보려고 하는데요. 소스가 좀금 다양하죠? 레몬칠로 딱그 레모네이드 향 나요. 너무 향긋하다. 음. 잠을 깰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 레몬첼로만 이렇게 떠서 먹어보면 술맛이 나요 근데 과일을 씹으니까 여기서 또 즙이 나와가지고 섞트면서잘 어울려요 과일들이 막와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 알코올을 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많이 취하면서 <웃음> 먹는 술은 건강식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가 담근 오미자 술코가된대요쓴 어, 음. 맛이 나요 저는. 음. 오미자 술 먹고 케도 먹고 사과 먹는 것 같아. <웃음> 이 맛있는 오미자 술의 향을 과일들에 가려요. 라더 충분히 적시고 음음음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술 향도 살짝 이렇게 뿅 이렇게 나고 과일들도 자기 맛을 이렇게 뿅뿅 내고 아 이거는 근데 되게 신박한 것 같은데 음. 여름에 음. 오후에 이렇게 피크닉 갈때 이런거 챙겨가면은 어. 좋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발견을 했네요 빠밤 진짜요, 우리 거의 <웃음> <웃음> 진짜요? 나 지금 진지해 우리 슬렁버스야 <웃음> 아, 너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 11점 <웃음> 네. 맞아, 18점이 된 이화주 어, 옛날 양반집 교수들이 오전부터 즐겨 떠먹었다는 아, 네, 아주 떠먹었다는 애기들한테도 먹였었대 고려시대 때 <웃음> 아, 영양에 좋다고 오, 나도 어요 아, <웃음> 진짜 이게 어? 35,000원 했어요. 아. 타 먹는 이거. 우와. 장이다. 예. 예. 우와. 저 이와주랑 먹으려고 무슬리를 사왔어요. 이 자체 맛 한번 먹어 보기 위해. 농도는 예. 어. Yeah. 약간 실패한 머랭? <웃음> 되게 세다 오인데 어, 어, 지금 몇뒤야? 아, 12.5 네. 막걸리보다 근데, 훨씬 세네요 막걸리의 그 시큼한 맛도 살짝 있어요 가루들이 이렇게 아, 차르르게 아, 혀 위에 있어요 아, 신기하다 차란 음. 짠. 짠. 짠 아닌데 음. 음. 왜더 싸지는거 같이거 같지? 맛이? 왜 술이 더써지지더 싸지는 것 같아요 혀를 막 찔러요 얘가 이제 음. 근데 막 엄청 찾아 먹을 맛은 아니에요 네. 진짜 궁금하시면 시리 해보세요 순전히 비주얼로만 완성된 조합입니다 <웃음> 아! 얘도 비주얼은 주유탄것 같아요 이게 누구? 무슨 맛이지? 탄산수에 시리얼 말아먹는 느낌? 핫레이크맛을 막걸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안주랑 막걸리를 따로 먹을 거를 그냥 한, 한 숟가락에 한꺼번에 입에 넣는 것 같아 맞아 난 해볼 만한 거할것 같아 이게, 이거 이정도면 <웃음> 이게 저희 도전과제가 아니에요 뭔가 <웃음> 속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 같아 <웃음> 자 이제 초코초코 약간 비웃드 느낌? 유노. You know? 짠! 짠. 짠. 강아지들 사료 안 먹으면은 그 사료를 물에 불리거든요그불린 사료 같아. <웃음> 근데 속이기 쉽네요. 비주얼이 좋으니까. 아... 특히 이 가주는. 아 지금 지금 치기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자는 평등하게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돼. 아, <웃음> 우리 다 어. 끝난 건가? <웃음>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웃음> <bulbs> <웃음> 소포입니다. 이 와주를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소포입니다. <웃음> 이런 즉흥적이고 뭔가 충동적인 고 완전, 완전 맛있어라 대박. 대박. 대박.